안녕하세요 동경환원 김희원장입니다 자반증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라 10만 명 중에 20명에게서 생기는 굉장히 드물로 흔하지 않은 질환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자반증이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다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진료받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난처했던 몇 가지 순간들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 살교회 사이에 정말 많았던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코로나랑 자반증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알레르기성 자반증 전체 환자의 약 50%에게서 독감이나 감기 발병 후에 자반증이 발병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중에 감기나 장염 항상 조심해 주시라고 당부드리는데요. 코로나도 감기의 일종이다 보니까 자반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자반증이 거의 깨끗하게 없어졌다가도 코로나에 걸리면서 다시 올라왔던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던 자반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상황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가 다시 깨끗하게 치료해 드리니까요. 너무 상심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반증 치료 몇 개월이면 돼요. 이렇게 구체적인 치료기간을 물어보실 때입니다. 자반증은 질환 자체가 예요를 딱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질환이에요.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비슷한 증상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는데 간혹 아 나는 이 정도로 증상이 심하진 않는데 저분들보다는 치료가 빨리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반증이 약하게 올라오면 치료가 금방 될것 같지만 막상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반이 온몸에 심하게 올랐더라도 3개월 이내에 좋아지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 증상이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환자분들이라도 치료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자반증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도 5일 이내에 말끔하게 낫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한달 내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환자분들마다 치료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료기간을 딱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반증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생긴 뒤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들어가야지 치료기간이 짧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자반증이 생긴 지 오래되신 분들이라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너무 염려 하시고 치료를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자분들의 생활관리가 잘안 되는 경우입니다. 비단 자반증뿐만 아니라 모든 면역질환이 수면식 습관, 스트레스 이런 생활관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중에서도 자반증은 음주나 격한 운동, 수면부족 등의 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50대 환자분은요. 일주일 내내 용주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치료를 시작하면서 술은 꼭 끊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로 많이 줄이시면서 자반증도 정말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근데 치료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동안 참으시느라 많이 힘드셨나 봐요. 결국 중간에 포금을 하시고 증상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다행히도 저랑 상담을 잘 하시고 마음을 잘 잡으셔서 치료를 무난하게 잘끝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치료가 잘 되다가도 중간에 생활관리가 안되면 치료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증상이 올라오더라도 대부분은 진정이 잘 되는데요 아주 간혹 중간에 올라왔던 게 오랜 기간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반증 환자분들이라면 치료 기간 동안 생활관리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자반증 진료 중에 겪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치료 중에 치료 이외에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이 될 때가 가장 난처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반증의 생활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환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